구원이란 무엇인가? 열다섯 번째 강설입니다. 마지막 강설입니다. <웃음> 구원과 종말과의 관계 대해 보도록 합니다. 대살로니가 <웃음> 전서 5장 1절로 11절 본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피하지 못하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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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웃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기독교 역사관을 직선 사관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세상, 불교에서는 뭐 윤회사관을 가르치고, 계속 반복돼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나타내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말이죠. 그렇게 다시 돌고 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을 향해 전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이고, 세속사가 그것의 어떠함을 보이고 있으며, 성신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주님이 종말, 정하, 정하신 때에 그, 때를 향해서 전진해 간다는 게 이제 구속사 안에서도 나타나고 세상 역사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나타내셨는데 그런 징조의 상황을 역, 이세상 역사에 대입해 보면 갈수록 그렇게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성신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연 그렇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죠. 주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알려주시니까 성경도 제대로 보게 되고 역사도 제대로 보고 자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우주적인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항상 앞서 있는데 그 개인적인 종말이 열려 있잖아요. 언제 뭐 제가 뭐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뭐, 몰라요. 뭐,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나지만, 갈 때는 순서, 순서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항상 개인적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웃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서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우리 소망 가운데 그런 죽음을 기꺼이 죽었습니다. <웃음> 그러므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역사의 한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웃음>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진행되어가는 역사의 한 자리에 구원받은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느 이쪽이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20세기 어느 때 태어난 거잖아요. <웃음> 역사는 지나가는 것이지만. 역사의 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토 안에서 하신 일의 역사적인 의미를 바로 안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자세와 준비를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현세적인 구원, 음. 음.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해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구조적으로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이걸 각, 각양의 방법으로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잘 살다 죽었다가, 죽었다고 할수 있는가? 이 역사의 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그럼 뭐, 뭐 불교에서는 열반인데, 무념, 무상, 무욕, 뭐, 그냥 아무런 그 욕심 없이, 모든 욕심으로 인해서 번뇌가 오고, 분쟁이 오고 분리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니까 전쟁이 생기고 그런 걸 극복하고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일부 이제 헬라주의자들 중에 이제 쾌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기대하고 살아 오늘을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있고 잘 쓰고 그렇게 내 오늘이라고 하는 이이 이 시간 속에서 그,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뭐 사람도 헬라주의자들이라도 뭐 그런 쾌락주의자가 있고 또 금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부로 써서 이런 모든 분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라도 좀 절제해가면서 어 지금 인류애를 그, 그 발휘하고 살자 그런 거죠. 이 세상 교육은 그렇습니다. 종말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웃음> 단순히 일반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 안위를 보장받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미래에 경험할 것을 오늘 미리 체험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김홍준 목사님이 이제 그 인간과 죄에서도 그런 것을 나타내셨는데요. <웃음> 역사관이 바르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그, 어, 귀한 그 사상서다 생각하고 어, 그걸 취해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어, 교육도 그렇게 받고 역사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세속 역사를 연구해서 알아가는 거하고 그냥 그, 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접근해서 알아가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쳤어요. 그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 이제 현대신학자들 보면 그런, 어, 개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 틀에서 이성을 중시해가지고 자기가 이 종교를 예단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덕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라도 그렇게 잘 사는 게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역사적 안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일반. 세, 세속사 연구에서 알듯이 성경을 그 정도로 알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현대신학자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좀 기억이 나는데, 리추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최근에 뭐, 아니, 현대신학자들 보면 다 그래. 도덕적인 논증으로 그 성경의 역사를 그 이해하고 접근, <웃음>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단순히 일반적으로도 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 위인전을 보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참 이름을 잘 내고 잘 살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의 선대의 역사를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사람으로서 이름을 내고 지금 사람밖에 살수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그런, 위인들이 남겼던 그런 발자취를 구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토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분명히 그것이에요.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주님이 그 목표하시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가게 하시는 거죠. <웃음>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그, 그러니까 이제, 이단 이단 사설이 되는 것이 사실 성경이 가르친 바대로 그런 역사관과 어, 시간관 그런 것들을 물질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어,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아무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 일반 역사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역사를, 역사적 관점으로 역사를 배워갖고 살게 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표하신 일에 온전히 창념해가지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삐조물인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중심의 그 역, 종말적 역사 철학의 입장에 대해 16세기 말부터 18세기 후반에 걸쳐 유럽 전역을 휩쓴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의심해 본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그 에, 중세 그뭐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 뭐 인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역사가 흘러갔던 그런 시간들이니까. 아무튼, 그, 저, 이 개몽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종말적 역사 철학에 대해 의심해 보지 않았다. 역사의 종말에 대해 오해하여 어, 긴박하게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영광의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하고 아예 종말에 무관심하여 종교 형식적인 외식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 자체를 의심하여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신비주의자들은 뭐 크게 영향을 못 끼치고 자기네들끼리 어디 산이나 뭐 어디 자기네들끼리 집단을 이루고 그런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그냥 역사가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 자체를 전체, 전반적으로는 의심하고 파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개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던 자들은 일반적인 역사의 학문적 반점으로 성경의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세속적인 안경을 쓰고 성경의 역사를 해석한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 본위의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고 그 폐에는 아, 이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개시와 관련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구속역사에 참된 의미를 왜곡하여 일반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종교 사학파 라고 해가지고 종교가 어떻게 원시종교에서 고동종교로 발전해 나왔는가 그런 틀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참그 성경이 자증적인 진리고 자체의 진리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런 것을 세, 세, 세상의 그 관점으로 어 재해석을 해가지고 그 역사를 그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 세상이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돌아가는 순환적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주장하기도 하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학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간의 생존수단을 생산해 내는 방법이 역사 변동의 핵심이 된다는 그 막스주의적 이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정반합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그, 그런 정반합의 그런 시스템으로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 철저하게 물질적인 조건에 의하여 인간의 역사가 형성되어 왔다는 유물론적인 것을 어, 내세우기도 합니다. 해겔 같은 경우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는 다 현상적이고 인위적인 역사 이론입니다. <웃음> 그 시대의 다양한 환경 영향과 보는 위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 나타나는 이론들입니다. 굉장히 상황적인 그 이론들이죠. 부분적으로나 단편적으로 보면 타당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한 시대의 학문적인 고찰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코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와 성신의 조명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성취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한 과정 속에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역사의 주인의 인격과 종말을 향한 사역에 대한 지적인 인식 정도에 머무르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 상대적인 비판을 하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산다면 성신을, 성신의 지속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론이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그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세상의 여러 역사관들을 비판하는데 자기는 그 역사 그그 그 실제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을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누리지 않고 그냥 상대적으로만. 그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뛰어난 거 가지고 있다. 아, 이런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함부로 폄하하고 폄론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는 성신의 조명을 받고 있다 할수 없습니다. 주께서 목표하시는 바그 궁극적인 사회의 회복적인 측면을 배, 배제하고는. 그 어떤 역사 이해의 사실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뭐 인문학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문화를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그리 성경적인 그런 토대의 기초에서 주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해야지 바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나라를, 주께서 목표하시는 바, 그 궁극적인 사회의 회복적인 측면을 배제하고는 그 어떤 역사적 이해의 사실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선사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고 성신의 인도하에 실질적으로 누려가는 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자로서 구원받은 구체적인 실증을 현재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실제적인 인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 지금 좀 이따 이제,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어, 떤그 교회 안에 그 거짓 선생들이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재림에 대한 내용을 곡해해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것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종말이 막 당장에 올 것처럼, 조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종말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종말을 그 가르쳤는데, 처음에, 주님의 재림을 가르쳤는데, 그걸 뒤집어 없는 그런, 그런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종말이 있어. 종말이. 그러니까, 그, 그, 그 종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 아이 내일 일을 알수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이나 연구하고,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하자. 어디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오늘 그냥 먹고, 오늘 즐기, 즐기고, 살다 죽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내일, 일반 역사가들도 내일 종말이 올지언정 오늘 제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근데 그리토인이 사실, 그런 종말이, 뭐,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있을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종말을 바로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 믿음의 행보가 있으면 그게 다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바울이 그걸로 일깨우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들이 실제 서로 사랑하고, 그, 그 종말,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엉망으로 살고 아니면 없는 것처럼 막, 어, 막 살고. 개인적으로 뭐, 종말이, 종말을 해석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있잖아요. 교회로 부르신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회복하실 내용이 있고, 또 그, 충만하게 하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 그거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역사 철학이나 그런 그그 그, 바른 그런 인문학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대하여 구원받은 자가 어떤 관점으로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예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대살로니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대살로니가 아, 이 우리가 본문 5장 그 1절 이하 그 내용을 그,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웃음> 본 서신의 수신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웃음> 1차 전도여행 때는 그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 지역, 터키 지금 중남부 지역을 그 전도했잖아요. 이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아시아 원래는 본도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이 그 환상을 보게 하셔 가지고 유럽에서 그한 사람이 그 손짓하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아시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죠. 응. 2차 전도 여행 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지금, 저, 터키, 그 서부 지역하고 그 그리스, 그리스, 지, 저, 동북부 지역이지. 동북부 지역에 보면 이바울이 지나갔던 지역에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빌립, 빌리, 빌립포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에 그, 저기, 뭐야, 베레아라고 하는 지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지이 드로아에서, 그, 배를 타고, 그, 저기, 네아, 사모드라게를, 이렇게 섬을 거쳐가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해서, 좀 올라가서, 빌리뽀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 지명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글, 그, 지도를 살펴보면, 구글 지도에 보면, 그, 헬라어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 아, 지명이 있구나. 대살론이, 데살로니, 데살로니 키라고 뭐돼 있고, 뭐, 좀 말,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하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가지고, 네아폴리로 해서 빌리포 지역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빌립보에서 성공적인 전도를 한두달 동안 한 다음에 시의 관원들에 의해 압력을 받아가지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빌립보는 터키 동북부 지역인데 거기서 데사,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서쪽으로 서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한 한 160km 이따도 보겠지만 한 160km 그러니까 서울서 2,000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 되는 겁니다. 서울서 그 대전이 약한 200km 정도 되잖아요. 160km 정도면 2,000에서 그 대전 정도 거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포에서 대살로니가의 거리가. 아무튼, 그, 거기,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밤낮 일하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했으며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그 짧은 지역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은혜를 누려가지고요, 그 바울의 그 선교비를 후원을 한 거예요. 바울은 자비량 하면서 일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쪽에 왔을 때도 그빌리포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응. 데살로니가는 빌리포에서약 16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으며 걸어서는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주전 315년에 마게도냐 카산더 장군에 의해 창건됐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배달은 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불려지게 된 도시였습니다. <웃음> 이 대설론 유가는 아홉 시우스 강 어귀의 동쪽에 위치한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륙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생산된 작물들이 이 항구를 통해 운반되었고, 이로 인해 흩어진 많은 유대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 유대인들은 이제 원래 그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 전에 이제 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을 때도 다 포로로 끌려가서 막 혼족들이 되는데,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 유럽 각 지역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가면 그들만의 그 아주 나름대로 그 사상이, 종교, 어그 틀이 있어가지고 그들만의 세력을 이루면서 아주 그들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고 살았죠.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그 이제 공격을 받은 거죠. 유대인 회당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그것 입증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읍장들이라고 불리는 불리는 5, 6명의 관원들에 의해 통치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배경을 생각하여 이곳이 복음 증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3주간 성경에 보면 3주간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추정을 해보면 약한 3개월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과 예수가 바로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헬라인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웃음> 그 중에는 자신의 집에 바울을 초대해 대접한 야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회개한 사람이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있었고 또 가이오와 대마도 있었습니다. <웃음>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또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참 어디 가도 그, 뭐그 종교적인 특색을 드러내고 아주 돈을 사랑하는 그런 돈으로 뭐든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 나라만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만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온 세상에 구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걸리니까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한 거예요. 야웨가 정치적인 구주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주 하나님이라는 소리에 극렬하게 대항했습니다. 그들의 사상, 단일신론이죠. 삼일제신이 아니고, 단일신론이기 때문에, 그, 그,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저기, 그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사람의 아들, 단체의 아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중간,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마카비, 마카비 왕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아주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들 현실에 맞게 그 해석을 해서 주님의 온 세상에 구주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저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 바울은 예수가 구주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했으니까 못 견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난동을 선동해서 읍장들로 하여금 그리토인들을 압박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 이런 권세자들을 압박한 거죠. 그들은 그리토인들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며, 가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종교적인 것으로 사실 그 근거를 들어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할 수, 그,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 가해사의 명을 그 어기는 존재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목을 씌워서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야손과 다른 몇몇 그리도인들을 그리토인들은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잡혀갔습니다. 시의 관원들은 그리토인에 대해 한때 불안하게 생각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했지만, 결국 야손과 그 일행을 놓아주었습니다. <웃음> 이 사실 고발하는 내용도 명명백백하게 뚜렷하게 그그 그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뭐 이제 이제 거긴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고 꼭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의 현실적인 그런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안 맞겠다 생각하면 같이 선동돼 갖고 부안애동해가지고그 움직인 거예요. 한번 <웃음> 뭐 나중에 그뭐 일반적인 법의 그틀 안에서도 특별하게 이들을 잡아 놓을 수 없으니까 놔주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 는 개인적으로 이 일에 말려들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더 이상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곳을 일단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 1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희 전하는 이 예수가 곧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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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과 신라, 신라 일행은 박해를 피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부터또 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여기서 서울보다 조금 더 가는 거죠. 에,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도 지, 지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약 7주 동안 사역을 행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그 일행을 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쫓아온 반대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신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만 아덴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사실 그리스 남부 지역이잖아요.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남부 지역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아덴으로 갈때 이제 베레아 형제들도 함께 동행했는데 아덴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베리아 사람들을 명해서 신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아덴에 있는 자기와 합류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 먼저 남겨두고 왔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 이후에 이제 신라와 디모데는 다시 마게도냐 지방의 형제들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파송됐는데, 디모데가 맡은 책임은 대살로니가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고 신라는 빌리포 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신라를 보내는 아덴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지만 거기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 다른 도시인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 그 사도행전 1 7 장에 보면 그 바울이 그 지금 파르테논 지금의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아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설교가 뭐 이제 어 실패한 설교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그 아테네서 아테네서 그런 좋은 결과를 못 얻어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18개월 내지 20개월 가량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디모데와 신라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이제 디모데로부터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대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짤, 짧은 동안, 뭐, 적게는 3, 3주, 좀 많게는 3개월인데, 거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뒤에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델을 보냈고, 그 디모델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바울이 떠난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어지럽히는 일을 했, 했, 에,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성을 훼손하고 바울의 성실성을 의심하려는 시도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과 실망을 하는 것에 대해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시급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의 신앙을 위로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물리치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들이 구체적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영유해야 하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대살로니가 전설을 쓴 것입니다. 어, 대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정당한 말씀의 터전 위에서 성신의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교처럼 현실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혈통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과 성신의 큰 확신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그 역, 어떤 가르침으로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음. 그 교회는 당시 이교적인 정신과 헬라 철학의 이상세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의 신국사상을 받고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그 역사의 현장에서 능동적인 믿음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설립된 교회였던 터라 크, 크고 깊이 이저 이, 알지는 못했지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지만 어, 배운 바 안에서 철저히 헌신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태를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 세워진 교회였는데 얼마나 참 말씀과 성신의 역사가 충만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신앙을 칭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뭘 노력해서 그 종교적인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가 막 융성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 안에 남문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시에 역사해야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그들 가운데 침투하여 바울의 사역을 모해하는 모량을 써서 해롭게 하는 그런 자들을 생각하면서 자신, 결, 자신은 결코 사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모 같은 오히려 이제 부모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였음을 상기시킵니다. 유모가 유모가 그 자기 자식을 키운 것 같이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저들을 키웠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죠. 다시 이 글을 쓸 때는 에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결과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자기 변명의 차원에서 합리화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교회 사역자로서의 근본적인 자태를 거론함으로써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였는지 언급하고 대사론과 교우들이 처음 말씀을 받아 누렸을 때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그런 미혹에 다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무슨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거짓 선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철학이나 뭐그뭐그 뭐그 종교나 뭐 역사 이런 걸 가지고 선생 노릇하면서 돈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리포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사원이 가에서 부모처럼 자식,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양육했다.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 나를 고케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이게 유대교 천지 아니에요? 당시 그 유럽 사회가 유대교 천지고 헬라주의 천지예요. 그 속에서 이 그, 그리도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것을, 그 교회, 바른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그것이 진림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신이 아니면 확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본 바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자기 변명을 뭐한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 자기가 저들 위해서 뭐저 죽는다 할지라도 별로 그런 걸그 누추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예,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어, <웃음> 다시 그, 동료하는 걸 말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오로지 은혜의 방도에 의하여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어,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가 무슨 변명을 해서 내가 가진 게 옳다는 걸 입증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전에 가르쳤던 그것을 그대로 다시 가르치는 것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25년 가까이, 24년 전에 봤던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성신의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 내가, 내가 혼자 아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뭐이 꼼꼼한, 한 세계 속에서 그냥 그, 그, 그 저, 그 짧은 내용을 가지고 여, 여러분들 뒤집어 씌워가지고 뭘내 종교 단체를 이루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뭐 복음을 개혁 복음을 아는 사람도 없는 터대 위에 보, 보, 본인들은 다 안다고 하는데 성신을 의지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 교회를 안다고 하고 구원을 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또, 그, 그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보자고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나잘랐다고 뭘, 그,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죠. 이게 주님의 은혜가 참큰 거예요. 주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저는 무식하고, 지금같이 뭐 이렇게 개혁교회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런, 그런 말씀을 나눌 수 함께 밥도 나눌 수 있었다는 게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웃음>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옛날 그 이전에 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저 신목을 도모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며 무슨 부탁이라도 들어주면서 예있는 일반적인 교통 정도로는 교회가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뭐 굉장히 잘해줬다 뭐 외적으로 뭐 그리고 아, 나를 참 하나님의 선생으로 잘 받아주고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신 결과. 믿음의 역사, 사랑의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때의 일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종말의 때에 와가지고, 그런 사회를 형성하고, 그런 인간상을 회복하려고 했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죠.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어, 떠난 후에 대살로니가에는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도 당분간 없었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쓴 거예요. 그것이 막 소문이 날 정도.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바울은 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린 그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제, 에, 못한 제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게 깨우침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오전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19페이지나 되는데, 이게 오후에 다할수있을려나는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